삼도천을 건너, 나, 하랑 드디어 새로운 동화나라에 찾아왔어 자, 슬슬 영구나 확인해볼까? 오호라, 오랜만에 마음이 동하는 상대를 만났구나 어떠냐, 내 뜀박질 솜씨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 운명을 받아들여 주겠소? 이제 런너들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게나 자꾸 늦으면 내가 데리러 간다 응?